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여러분 비강공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비강은 좁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공명이 아닌 감쇄가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소리가 울리는 공간이 아니라 먹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강은 공명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강으로 소리를 보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강으로 소리를 보내줄 때 얻어지는 이득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강은 공명강이 아닙니다. 공명강은 인두강과 구강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비강공명이라고 부르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강한 성대진동입니다. 강한 호기, 링, 트웽, 높은 후드 등을 이용하여 성도를 좁혀주게 되면 그로 인해 성문상압이 높아지게 되고 효율적으로 강한 성대진동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비강공명이라고 부르는 소리의 정체는 단지 강한 성대진동일 뿐이지 비강에서 발생하는 공명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강이 주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성문상압입니다. 그로 인해 강한 성대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를 활용해 성대 접촉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성대 접촉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더욱 강한 성대 접촉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비강공명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연구개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릭터가 강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연구개의 컨트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리는 연구개를 최대로 내려주고 후드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리는 연구개를 최대로 내려주고 후드는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리는 연구개를 최대로 올려주고 후드 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리는 연구개를 최대로 올려주고 후드는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발성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아 그래서 연구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계는 내려와서 열려있는 게 자연스러운 세팅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평소에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쉴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연구계와 비강공명 때문에 힘을 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강공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집단이 있다면 일일이 따지고 들기보다 그에 맞춰 알아서 이해를 하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콧소리가 많이 나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음을 비강공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